자, 지금, 그, 이 전시장 저쪽인데, 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1차, 1차 전시장에다 두고 들어오 갑니다. 어, <웃음> 아, 또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웃음> 자, 전화 선배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민입니다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고카프, 고카프가 카프 있어서 오늘 방문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시겠습니다. 고고! 요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85,000원에 네. 요거 커버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커버까지요? 예, 아이오. 그 부탄가스 들어가는 커버인데요 이렇게 아, 좀 이쁘게 아, 드리고 있습니다 85,000원 아, 네.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댁킹용 그런거고 요거 또 마찬가지로 백댁킹용 택배컵걸로가 뭐예요? 네, 아 지금 보시면 아이 아 5만원인데요, 저희 그 합장에서 4만8천원을 할인해드리고 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15만원을 드릴게요 다 아, 아, 아, 그니까. 어, 이렇게 스나프하면 되고요, 80대 이 이렇게, 원되체로된거아 이게 엄청, 이건 또 지금 한정판이에요 슬링팩 등산 가방 배낭, 스틱 의자 부시고 가세요 이런, 보는 스틱 제 이런 것도 있요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핸드폰 가 백팩. 백팩도 세계가에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팩이 22만원, 20만원대 정도 되는데, 20만원 상당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7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3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어, 한번나아보셔서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런 스컬치라든지, 이제 슬림팩들,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 o g 입니다 d o 팩스들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열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삼판도 이렇게 있네요. 삼 어떻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기셨나요 네, 이렇게 나 아, 이렇게 지금 4만 원에. 어. 아. 이제 -on. <add -tale> so, so, 이렇게 팔아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건 폴딩 커트 포트. 폴딩 커트인데 이런식으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살수 있는데 <웃음> 됐고요 콜빙 커튼 노랑백이 이거네 이거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좋네 위에다 이렇게 올려도 될 수도 있겠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서 또 받았어요. 안녕, 이거 하 안녕하세요. 자, 고구독에서 또 이런 에어 텐트 아, c b y 이거, 레이트 화이트에서 이거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어, 뭐, 텐트인 것 같아요. c b y 면은 이제 뭐, 금액도 118만원대, 어, 이렇게 짧고 오랫한 이너 텐트, 그라운티스트들 있고요. 어, 박람회에서 사시면 50만원 통당에 이벤트 사운드이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요 그래서 안쪽 이너 텐트가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레탄이 또 이렇게 거실 공간에 또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약간 눈치도좀 있겠네요. 어, 그 옆에는 창도, 창도 넣을 수 있고, 창은 메쉬인 것 같아요. 창 메쉬. 여기에다가 뭐 개인적으로 사실 우레탄창, 뭐, 뭐 자석 같은 거로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꾸며도 괜찮을 아니에요 어, 굉장히 이쁘네. 이 쪽은 여기 물에 탄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이 됩니다. 아, 자, 다음은 캠피스트. 캠피스트입니다. 캠스트때 네. 리퍼 제품, 목승 네. 제품이라서 89,000원에. 이거 되게 좋은데? 괜찮은데 사실 뭐한번 쓰면 끝나는데, 뭐 목숨 제품이라고 해서 한 2만원을 깎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8호 그때 팔로 쓰면은 뭐, 거의 그런건데 이제 수납은 또이 정도 사이즈로 되나 봐요. 파킹이 어 아,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구매 대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이 옷도 살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다 있고 어 구매 대이 생각 상당히 괜찮네요. 어 아, 저렴한 편인 것 같아. 어 아, 이런 것도 이쁘다. 아 이런 거 이쁘다.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은데. 감성 렌트래요. 어, 렌트인데 이런 식으로도 디피를 놓는거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39,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감성 렌트이 39,900원, 4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돌려서 이런 식으로 어,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조절을. 이런된맥 이렇게 많아진 맥주가 되어 있고요디자이 들어가 는 맥주가 되어 어가다이도괜고아요 이쪽도 괜찮아요. 요 이쪽도 괜요이아요 네, 1 네. 네. 어, 9 0 0 1900원 1900원 이9 네. 0 0원9 9 0 0원9원9 0 0원1 9 0게원 1900원 1 9 0 1900원 9 0 0원 1900원 1900원 1900원 1900원 1900원 1900원 1 9 0 0 9 0 0원1 엄청 0원 1900원 1 9이0게 1900원 1900원 1 9 9 0 0원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여태까지 없었던 나만의 캠핑 주방, 고비식 네. 네. 캠핑 시크대를 읽어왔습니다. 읽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크대를 사용하수 있는 것 같아요. 우브랑 모닉인 것 같아요. 우브랑 모닉. 아기자기한 이런 제품들이 냉장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300년, 네. 음, 1000년 가세쯤. 쉬면은. 이런 거에요. 그상적으로가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어때? 그룡이 치실까요? 오늘 내모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게 손자 10만원, 중자 12만원, 대자 10만원 이거는 채반이 형적채반인데 사실 처음 할 때가 조금 이런데 좀프로그치입니프로그치 트러비치. 굉장히 어, 이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런 음, 데, 예전에 이제, 첫 런칭을 이제 뵀던 것인데, 뵀던 분들인데, 어 o h 가 처음 런칭하면서 내가 뵀던, 오래 봤던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 그래 어, 가죽,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핸드백을 원, 먼저 만들었던 그런 회사라서, 가죽 하나는 이제 완전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떴어요 인디언 행어. 인디언 행어도 그런 이미 보급스럽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명도또 따로 덮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밑에는 크게, 네, 이런 식으로 수납도 가능하고 해서, 이거 굉장히 보급 좋습니다, 준비하요 이런 식으로, 어, 수납도 있고, 가중용품도 일단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워터저드 가방이라든지, 코에 어, 이런 가방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물티슈가방, <웃음> 물티슈가방도 있고 네, 다양한 그런 가죽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올려세요안녕하있고요 3단 하면요안만 원, 세안으로세요안녕하라 다시라든지 요안녕하뭐요안하 시에라 펀자리 커버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레지 비컨 쉐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엠, 엠, 엠, 식구 쉐이딩 이 프리미엄 캠플린 장소 브랜드 헬로 다시 고,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해주셨게 이게 쉽게 낫지? 있이요그서원터이 되고요. 거의 이 아, 아, 맛집. 맛집. 아 그래. 어, 뭐야 이거 이 1층이 지금 1층이에요. 이게, 이게 뭐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1층으로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안녕하세요. 안걸 넣어보셔도 됩니다. 이게 좌매 밑에요? 네, 좌측 좌충 밑. 좌측은 어. 아니고요. 이게 네. 바람 손으로. 바람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넣거나 에어건으로 넣으시는 건데 아, 아, 아. 이거 손으로 넣으면 한 2, 3분 정도면 이렇게 돼요. 아. 얼마 안 걸려요. 아. 바람이. 아. 때는 음. 이거는 손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에어건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더해 되고 손으로 더 하시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바람 뺄 때는 반대쪽으로 시켜야 어, 이쪽에서 네. 바람 세요 네. 아, 이거 괜찮다 그쵸? 이거는 있고 그리고 이거 한 어, 개가 안올라오죠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넣어 네. 이거는 이단인가요 어떤 아, 이단이야 이거는 이제, 삼각. 응. 여가방에 들어가요. 다 해서? 네, 다 해서. 응. 끼울 네, 때도, 이렇게 못해지면 끝이. 그래서 설치하시는 거는 남성분은 상관없이, 끼시고, 연장 다리 빼면 이 이렇게. 18cm. 네, 한쪽에, 옆에. 18cm. 한쪽에, 한쪽은 그고 저쪽을 돌려드리는 거. 한쪽을 끼고, 들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한 손으로도 가능한데요. 좋네. 네, 네, 네. 좋네. 가볍게만 아, 하면 약간 네, 네, 가볍가벼우면 약해서 맞나? 최소한으로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줄였습니다 색깔은? 아, 그고 하나로 나왔어요 아... 분이접는으 네. 네, 이렇게 통으로 쓰실 수 있고 반만 접을 수도 있고요 와... 아, 9만 얼마요? 9만 9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예요 11만 9천원요 55리터짜리 지금 행사가 19만 9천원 모범의 26L급이 142,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화도 불어니까잘 되겠죠? 옆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기어로 있는 아 여기 뭐그런거 이런, 이런 기어로 있네? 귀엽네 <목소리> 요 스위치만 돌리시면 되는 거죠 눌렀다 뗐다 다 올라오면 멈추고 뺀 다음에 뒤에 건으로 시면 이렇게 빠지 아, 이거 와이는와이요 원래 만원 해야 됩니다. 만 원. 거 어, 이거 하나랑 마개 두 개. 네. 차갑다 정도잖아. 그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채 다섯 개, 한개 이만, 두개만 얼마예요? 저희가 이거 한개 이만 원, 두개만 어,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돼. 렇 이렇게 되고. 설거지 통이랑 음, 뭐술 같은 거 여기 얼음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워터 저인가요 네, 청소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2리터 23리터인데 이 23리터는 한번 가득 채우시면 2박 3일도 그냥 개수대안 가시고 거살 씻고, 야채 씻고, 손 씻고 다 하실 수 있어서 개수대에 정말 설거지만 하러 가시면 돼요. 이게 되게, 되게 그냥, 오픈형이어서 물때가안 좋아요. 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뭐, 어. 네, 근데 이제 고온모냉은 사실 여름에만 좀 필요하잖아요. 네. 식수폰으로 쓰셔도 되고 청소통으로 쓰셔도 돼요. 어, 어, 네, 어. 너무 귀여운데? 어른들도 쓰나 보다 어른들도. 어른들도 쓰네. <웃음> 어른들도 쓰네. 이거좀 봐봐요. 이게 또 봄이야? 네네, 이 제품. 네. 이거는 면 100% 스터너싱 제품이어가지고 무게는 1 7 k g 고하이드라이버랑 세트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요거, 이거... 스크린을 네네. 하는 목적인 거가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 이거요? 저 사진처럼 저렇게 장작 같은 거 바람막이 필요하실 수 있는 질막 제품인데요. 네 네네. 래서 저희가 차라리 대체하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네네, 이런 제품이고 이쪽에 요게 걸어가지고 차에다가 걸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설치도 10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네, 평소에 도이 스크린 안 쓰실 때는 그냥 파일 드라이버 자체로 네, 네.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되어 있고 테이블 거치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저희 파우치 그리고 이건는 웹이 해가지고 이런데다 물건 같은 거 이제 걸어서 쓰실 수 있게끔 작은 포켓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멋있는 배 들어있는 거요 네. 네. 야, 요새는 저렇게 유세는 에이 텐트 같은 것들 혼자 텐트 다니실 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다 가 같이 바람막이 해주셔도 되고 차박 같은 거 다니실 때 그냥 테이블 하나에 바람막이 하나 펼쳐놓고 그 안에서 그불안키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편하게 만져보세요 대암이라고 합니다 대 아이고, 불꽃 없네. 네, 벨브 예, 원단이고요. 5mm, 3mm 그대로 저희 붙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스 손실이 적고, 일반 중국 원단 같은 경우는 위아래 트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모스가 차이가 있고, 저희 청초매가고온성에나 이런 거다 뚫어놨죠. 네. 결착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두손 자유롭게 이제 캠핑 작업하실 수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끈 낮춰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만 4천 원이요. 크기는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원사이즈인거죠 네, 원 사이즈 딱하나에요 그래 너무 작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혹시 뭐 처음에 기존에 요거요. 이게 저기 가스톤을 만져 보세요. 이거요? 네. 예. 좀 따뜻한데? 따타죠. 가스톤을 이게 38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 핸드폰 보조 배터리나 보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아무리 추운데 가서도 가스를 갖다가 아, 완전히 모시켜요 아, 네, 이게 네, 네, 네, 네, 뭐 네. 쓰게 되면 38도 유제가또 있기 때문에 네. 가스를 키게 되면 초기 활력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쓰면서 냉각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얘가 식힌이 돼요. 또. 네, 네. 그 기화열을 보충해줘갖고 가스 잔량이 남질 않아요. 이게. 아, 야, 이거 겨울에는 무조건 필요하시겠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야외에 전기가 없는 데서는 높은 네, 보조, 보조 배터리 사용하고, 아, 네, 캠핑장 같이 전기 없는 네, 데서는 네, 여기 네, 꽂아갖고 휴식이면 되는 네, 거고, 네, 아, 여기에 이제 우리 실리콘이 있는 이유가, 네. 여기에 물이 들어가요. 열잘달 아, 물이 열려다 4개 칠을 하는 거죠. 열, 열 전달. 그 물이 생기는 거죠? 아니죠. 물을 넣는, 넣는 넣고 거죠. 넣고 나서. 실리콘이 아, 아. 있는 거요 그래서 저희 제품 하나에. 실리콘을 아, 요구르탄 아, 가스용, 이소 가스용 이렇게 토네용 전통이 이렇게 전통이군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모든 가스를 갖다가 다쓰시거예요 여기 뭐 이나가스 용네 거. 여기 이렇게 놓고 바아 끼면은 이렇게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다음은 끈트코입니다 끈트코믹이 낙후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크다고, 크다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재질,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재질을 마크, 레메라는 이거 또, 두번 하나, 이런 재질을 마크레메라는, 정도 정도. 이런 공예, 공예 방법이 있요 이런 거마크레메라는 거예요. 동그란 거건런주세요들 저하고 두번 겹친 거예요. 어, 이런,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렌지들이 좀 있고, 굉장히 어, 이뻐요. 헤이브도 있고, 헤이브도 있고, 티, 티 포스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티 같은 놓는 거, 헤이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 이거는 이제 뭐 할로윈이 곧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할로윈 용품들도좀 보이네요. 저희는 사실 센드폼에서이 제품을 하나 샀어요. 이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 제품이 어 저희는 지금까지 잘뭐 쓰고 있고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엄청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사실 어 그냥 기본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원 주고 저희가 이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방 굉장히 큰데 여기다가 막다 넣어서 아,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다른 것도 많이 넣어서 좋습니다 높이나 이제 높이에 따라서 많은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아 요즘에 이게 또대생가보네 이런 게 여기 요즘에 이거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늘리면 네,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게 요즘 대생가이네 그리고 이거는 애견 목줄 던는 백, 그, 이라고 하는, 우리 몽몽이들, 몽멍이들 의사, 또 2만 7천 원, 3만 6천원 이렇게 하는. 여기 지금 쇼핑 파트도 있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면. 플레이드 폴드에 아, 플레이 플레이 더 이상 버튼을 음, 눌러 폴때 높낮이를 제결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버튼식인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이를 올릴 수도 아, 있고요. 네, 네. 고정도 가능하고 네. 내릴 때는 버튼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쭉 내리면 내려갑니다. 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버튼식 방식의폴때보다는 네. 시간이나 노동력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 이 제품, 제품 보시면 은 앞에랑 뒷부분이 돌려 끼고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 이외에도 다양한 부품을 끼고 이게 다 기성품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나만의 좀 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이거 있는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게 이런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빠질 때는 어떻게 네, 네, 빠질 빠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예, 특허 다, 네, 예, 특허랑 디자인 다 되어 있습니다. 일곱 아... 번 되어 있고요. 아... 네, 현재 해외에도 캐나다랑 대만하고 일본에는 수출중인 제품입니다. 네. 어? 근데 이게 고정력이. 혹시... 아, 좀 걱정을 네.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하중 그 부재 시험을 했어요. 근데 네. 최대 267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다라고 내구, 네, 성적서를 받았는데 네. 그 267kg라고 하는 게 파이프가 이게 뭐. 파이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그 구간이 아니라 이 버튼에 힘이 계속 가해지면 이 밑에 부분이 지디겨지거든요. 네. 그 지디겨지기 때문에 하, 더 이상 이제 하중을 못 버티는 사이즈가 267k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군용 텐트가 200kg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한 대로도 버틸 수 있는 네, 예, 내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잘 네. 봤습니다. 천만다행데좋네요네 네, 감사... 아, 감사합니다. 네네하세요 블랭킷 없인가봐. 블랭킷 또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나 이런 블랭킷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빼주는 부분 좀 좋을 것 같아요. 8 0 네, 이거요? 이거는 지금 평판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14만 예. 원, 23만 원, 그리고 프레임 네, 따로는데 프레임 2만 원이 더 행사하고, 프레임 2만 5천 원 가지고 있어요 다서 지금 9만 원인데, 원래 정가가 13만 원이에요. 안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네. 이렇게 고개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우리 제가 이런, 이런 제품 아, 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좋은데? 이름이 있가니까이는고가는데화도어 너무 좋습니이게가는거나 지금 이 프레임이 한 2만원 것 같아요. 만볕만 2만원 이렇게 조합이 아, 되장 아, 너무 멋있겠는데? 질도 아, <제2> <목소리> <제2> 질감도 좋고. 안 너무 멋있네자고 이렇게 그래? 스 날로네. 이야 볼카스 날로네 너무 귀엽다. 네네. 지금 라 있는 이로한 건데. 와, 오, 너무, 너무 귀은데 와, 이 햄버 햄도 있어요. 네. 이반면네 여기가 있요 음. 그, 이것도, 이것도 약간 엄청 대형 사이즈네요 아, 헬로윈 여러분들준비하시는 여기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많네요 라이트에 한게 카펫인데요 여기 카펫도 굉장히 좀다른 어, 유기나무는 그런, 그런 가격으로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구매 만약에 카펫 관심 있으시면 나이트형제 이쪽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에 새로 나온 벵가드입니다. 벵가드 와 벵가드 이거 벵가드가 이제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잠수함인가? 뭐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형상도 엄청나네? 형상 엄청나네? 140만원인데 지금 현실폰 105만원으로 하는요와 현실 엄청 많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 스킨 자체가 굉장히 짠짠하고 주꺼워요 그래서 어... 일단 튼튼하게 생겼다라는 게 있고 단! 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는 해요 이게 6m 20에 4m 4 0짜리인데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볼때 설치하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피칭하는 데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 초보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텐트일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근데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보시면 진짜 멋있어요 어, 약간 그 헤리노스 노나돔에다가 이제 이너 텐트 연결한것 같은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일체형 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거나 이런 선이 라인이 조금 부드러운 거잖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레시창이 있어서 좋구요 양옆에 양옆에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션도 굉장히 크어 어.. 이 러션도 진짜 크다 음, 이 러션도 너무 크다 와.. 진짜 커요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도 장갑이나 이런거 해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 튼튼해 보이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 좋네 자, 뱅가드가 동시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또 X9이에요. X9도, 어, 173만원. 지금 환기사가가 123만원으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6m40 사이즈에 3m65. 아까 뱅가드보다 이 폭은 좀 작지만, 크기는 약 20cm 정도, 20cm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옆에서 한번 두자인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어, 리치포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하면서 처마를 어, 만들어주고 그리고 텐션을 훨씬 더 줬어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쪽에는 또 아까 벵가드는 이쪽에 하나 벤틸이 있었는데 양옆으로 벤틸을 두개 내주셨고 그리고 우레탄이 또 여기 있고 어, 우레탄을 또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 양옆에 우레탄이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메쉬 어, 이쪽에도 메시를 하고 이 안쪽에도 매쉬를 하면서 환기라든지 이제 뭐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위에도 벤트를 줬네 그래서 필요시 필요한 곳만 어, 벤트를 주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아, 이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너 텐트도 와, 다섯 명도 충분히 잘했네요. 확실히. 아, 확실히 어, 엄히 잘했어요. 어, 좋네. l 비동텐트라고 해요 저 이거는 어. 사실 잘못본것같아가지고행사가가 39만 9천 원이에요 되기저렴만 40만 원 때문에 옆에다 한번 볼게요 옆에다 보시면 아어 사이즈가 꽤 크네 네,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는데 사이즈 꽤 커요 이전실공간도좀 많이 나오겠네 이연라이트도 이렇게 하면 약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와이전 괜찮은데? 이너텐트가 겁나 크네 이너 텐트 크기가 진짜 커요. 와, 이너 텐트, 지금까지 본텐트 <웃음> 중에 <웃음> 제일 큰데? 와, 이너 텐트를 왜 이렇게 크게 하는었지 아, 이 안에서 다생활하 만들었나? 이너 텐트 진짜 커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업라이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아마 괜찮기는 하네요 그래도. 어, 업라이크 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카즈미가 요즘에 이, 이 사이드를 이렇게 좀 약간 내리면서 비가 올 때도 약간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될수 있게 약간 이 사이드 월쪽게좀 막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이버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저는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25만원이면 진짜 고행한 거예요. 음. 분들이 여기 계시죠? 왜계십니까 어, 네, 여기 즈미 비가 드니 비가 듭니다. 비가 니다 비가 듭니다. 비가 듭니이가 듭니다. 비가 듭니다. 비가 많니다 비가 듭니다. 비가 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원터치 아 이런 컨조이지 <웃음> 여기 옆에만 이렇게 당겨주면은 바로 자립이 되는거죠 이거? 이런. 이런 이런거 이런것도 있네 아. 이것도 이번에 삼타창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만 주면 바로 자립이 되면서 쓸수 있는 네, 트리온이라는캠핑니다 고릴라 캠핑에서 올라왔길래 관심이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괜찮네 나오 겠 는데, 아, 네. 3인까 지는 충분히 가능 할것같 습니다. 네. 4 인은 힘들 것같 고, 3인까 지는 가능 할것같아니다 이너 네. 트용 으로 해니다 엔엑스 서플들라이트라는 아기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3인이나 뭐 4인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무겁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정도가워 먹을 수도 있어요 텐스팅 2라는 이렇입니다레이터의킥 오픈 텐트라고 하네요 코너 텐트도요 6m, 2m, 30m 그리고 높이는 <웃음> 2 2미터 현장 1미터 59만원 봐야겠네 이것도 엄청 저렴한데? 일단 스킨는폴리드 리프터 권장이 음, 이렇게 연장이 되어있고 어.. 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좀짱짱하게 쳤으면 이뻤을텐데 아쉽네 음. 컬러가 어.. 막 이쁜 컬러는 아니에요 지금 실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약간 올드한 컬러것 같은데 지금 이게 태양빛을 받으면 좀 이쁠 수도 있는데 지금 이형태트로 실내에서 봤을 때는그 뒷뿐 아,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아 근데 확실히 옆사이드가 좁긴 좁아 보여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 4인 이상 하기에는 아,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괜찮은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아, 뭐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놓거나 의자를 놓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좁게 사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너 텐트는 뭐 괜찮아요. 어, 이너 텐트는 오히려 이제 4인은 그냥 잘수 있을 것 같은 뭐 사이즈? 가될것 네, 같습니다. 원래 이런 데 나오면 조금 좁게 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2m30인데 2m30은 조금 좁은 것 같다. 레이자이크 네, 그 RS 텐트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A형 어, 텐트 같고요. 아, 옷이 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 폴리 텐트고, 리프터 공장이네요, 이것도. 아, 이거 굉장한데 이것도? 체중이? 체중 사진 꽤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게 옷이 하나 괜아 앞에 이렇게 구리도 이렇게 있고이으로 조합을 하면 좋긴 하겠네. 아, 여기 이것도 되네. 홀쇠도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런, 이런 것도. 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어... 근데에 화목날로도 홀딱이 있어가지고 화목날로도 쓸 수도 있는 그런겁니다 이건 사실 뭐 솔캠용으로 써야 되겠죠? 솔캠용으로 야전침대... 야전침대 는없고 아, 어, 솔캠용으로 써야지 뭐 어, 이거... 이거 두명을 쓰기는 좀딱셀것 같고 어... 솔캠용으로 쓰고 만약에 겨울에 뭐 눈이 온다거나 이래도 이거 펄 올려서... 어... 써도 될것 같고 어, 괜찮... 괜찮네요 솔캠용으로 크기도 음. 음, 꽤 높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되고요 옆은 아, 꽤꽤 길어요 음. 길이가 3m 50분에 크네 음. 좋다 이거. 아니,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체기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네요 리모컨 부터 프리미엄 하드플러라고 아, 하드플러효과서 아, 진짜 진짜 씨나 낫하네 응. 이런 식물이 응. 응. 있는 게 좋지 않나로를레로한잔마3 5터가 이런식으로 위모캠프입니다. 위모캠프 여기는 롤이블을수 있고요 금요대가 10만원 선수 맞죠? 10만원 제가 여기 위모캠프 볼 때마다 이롤테이블감이 <목소리> 굉장히, 굉장히 예뻐서 한번 이런 색감 좋아하고 있는 여러 너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모캠 밀파 서부 동시에 와우 예쁘네 와. 일단은, 이게 뭐, 색상은 이렇지만, 솔리 재질이에요. 솔리 재질로 되어 있고, 어, 공설터 95만원. 와, 여기 까지이 색깔이라서 그런가요? 이 허브 공설터 4m, 4.3m, 4.3m, 2.3m. 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 구매 시, TPU 하나, 루프, TPU 창 하나, 10만원 한방, 사은품 증정.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팔다기네 로어들있고레 창이 지뭐전체다 들어갈 있는 것 같은데 이목템 아, 어, 감성 면 텐트 세라킴 아, 전시회 할인권 9 9만원이에요연적으로 이거 지난번 그람회에서도봤던것 같은데 어... 이에 그... 보통 그런 면태포만 하면 건실공간에 쓰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타코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쓸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코한 보시면 면태폴대 별매도 16만 9천 원이면 패프가 대 별매도 16만 9천 원이고요 타쿠 폴재대가 6개 세트가 14만 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오늘 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이쪽, 뭐, 퍼플캠이나 이런 데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침실은 이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웃음> 3명, 아주 충분히. 맞죠. 안 좋은 충분히. 지금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너 텐트하고 그라운드 시트, 요거는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판매도진행할 거고요. 에어컨이네요? 에어컨이네 <목소리> 에어컨. 이거 하고 있 이야, 에어컨트였어. 에어컨트였어. 이 여기가 1 5 0만대에자 여기부터 저 끝까지가 4미터 80 여기가 3미터 여기가 3터 그리고 여기가 여기 4미터 60 그렇죠 강렬 네. 예술 래요 8.7kg 그리고 자연순낭, 그리고 바닥면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약 판을 가고 있고 원래 189만원인데 런칭 기념으로 지금 168만원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건 네. 그 이제 센터폴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풀 때가 제가 이제 별매로 따로 드려요 그래서 앞천우 때 중간에 보면 저희가 허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꽂아서 이제 쳐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별매인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별매로 지금 이 전부 다 포함인 거고 저희가 이제 이너 텐트하고 브라운드 시트만 지금 추후에 출시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침정으로는 이번에 이제 3일간만 이제 TPU 우리 탄창 침정으로 붙여드리는 이거는 거. 같이 원래 들어가는다 이렇게 네, 하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네. 요거는 여기에서 현장 구매하시는 오, 분들 예약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이 그러니까 서비스로 네. 제공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드래이팩픽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따로 팩을 네. 만들어서 음. 들어보시면은 다른 거에 엄청 가벼워요 처음 봤네요. 업체, 그, 뭐예요 제가 고파밀이라고, 예, 네, 네, 지금 아, 신규 런칭 브랜드. 아, 이렇게. 아, 네, 어, 는 네. 더, 뗐다 붙였다 하으면다 탈부착으로, 예, 네, 네. 여기 한번보시습니다 네, 여기, 한번 여기 이거 스킨하고, 얘는 달려있고, 이렇게 네. 이제 말아도 되고, 그 다음에 티 q 는 여기, 어. 지금 이렇게 해서, 뗐다 붙였다. 예. 부착으로 네, 탈 여기. 네, 여기서부터 체결해가지고, 렇게이 여기 하나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아 투피우는 지금 메인 도우만 여기만, 돼요품면만 보통 투웨이식으로 돼 있어요. 네. 저희는 포웨이로 네. 해서 그냥 사로 네. 만약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열면 자유요 네. 네. 저희는 여기 반만해서 이렇게만 열수 있어요. 여기에도? 아 투피우는 아니고요. 네시하고 스분만 잡을 때는 이 밑에를 하고 위에만 네, 네. 이렇게 넣는 거고요 구매요,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괜찮네. 최적감님들은 뭔가 리뷰하고 계시죠? 지금 널리 <멀리티>, 끼고 <목소리도> 돈 같은 탔다고 한, 네, 현장 돈에서 19만, 원에 온라인에서 20만 원탔으입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제품이고요. 제품. 네. 여기, 여기 설치는 안 해주셨어. 설치는 안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조명도 있고, 뭐, 반압도 있고, 음, 멜리티 여러가지, 그런, 어,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구요. 동산 모자도 있네요. 모자도 있고요 펜스캠핑, 그, 텐트들이 몇개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 이거는 이제 블랙 알루미늄 셰프라고 하는 다 2단, 3단, 4단, 5단, 네. 6단까지 해서 최대 6단 하면 현승는때이 그런식으로 셀프 아이언 셰프입니다 어..이거는 한킨큐인 무리의 경이라고 합니다 롯배뚱뚱뚱뚱 옥돔인다. 옥돔. 캠핑칸에 옥돔 옥동 맞죠? 옥돔이랑 붙어있고 캠퍼필드입니다, 캠퍼필드. 캠퍼필드. 캠퍼필드 세트를 제가 올 초부터 본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캠핑, 캠퍼필드에서 핑나오는서 그 홀딩 박스 사이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껴서 아예 빠지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브릿지 세트를 개발하셨더라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브릿지 플러스 폴딩 세트 파링 89,000원. 폴리 박스 두개랑 브릿지 세트. 89,000원. 어, 굉장히 여러분들. 어, 아, 원목 다리랑 무릎 받침은 제외. 이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아, 그쵸. 3번, 사워 <목소리> 플레이트 어, 아, 여기, 여기. <목소리> 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뭐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이 나무가 컬러비 재질이라서 나무 이런 식으로 있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위에 거나 위에 거나리 <목소리> 여기까지 거가 원. 이렇게 큰거에 그릴드 올리셔도 상관없고요접으셔가지고작은냄비같은거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한정이 있는데 이거에는 이렇게 딴거 쓰셔도 되고 이렇게 넓히셔가지고 그릴드같은 고기고위때활력을 떼기 때문에 네, 이거가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제라번호 105로 새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제라번호 1년동안 우상에서 가능하시고 이렇게 카드 케이스랑 같이 드리니다어 스누피 콕콕콕 아니야? 템퍼 플러스는 아, 올려놓고 오, 아, 안 되세요? 캠퍼 가러스는안 되세요? 간단하게 딱 테이블 옆에 두시기에 딱 좋은 제품 네. 아, 맞아, 맞아. 수능을 수능을 수능을 아음 끌고 뭐 싶은 아고 싶은 거 아무 끌고 싶거아은거 아무 끌고 싶은 거 아무 고 싶은 거 아무 끌고 싶은 거아가 끌고 싶거 아무 끌고 싶은 거 아무 고가방거은거아이랑고방은리고이은거아고그리고 여기 거 아무 끌고 싶은 거 아무 끌고 싶은 거 아무 끌고 거아 이게 저거 펠리있 넣는 거, 펠리있 넣는 거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리펠리 넣는 거 펠리트 넣는 거펠리는거 우리 이렇게만 넣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우리는 펠리트 넣펠리트 펠리트 이거를 빼면 여기다가 원번호를 넣는 거야 아, 이두 개다 어. 네. 거번가지고거 플레이트 어, 번호, 플레이트 번 플레이트 번 플레이트 번호 가지고 어 <레인>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그릴도 들어가게. 어, 어, 아, 오만한 사이즈 이렇게 연결해도쓸수 있고. 오만 네. 아, 이거 오만요 얘가 진짜 가벼워가지고 다 하셔도 3kg도 안 돼요. 어. 2.3kg가 2.5kg. 수납 가방은 그 사이즈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절반이에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뜯어보시겠어요. 가벼워요, 가벼워. 시비만은. 진짜로? 그 진짜로? 두개 되게 네아두 개면 이게 이갬성이 아, 괜찮은, 괜찮은 거 보다 이거 지금 두개 사서 2 어? 2만원2 5만원이렇게 하면 25만원이야 계약할 이2 5만원 거의 네. 2 5만원 하나 야 이거 두 개랑 하나 연결하는 거. 아, 거 연결하는 네. 거 상관없어 연결할 게상관없잖아 25만 5천 원도었는데 20만 어, 원이에요. 어, 8만 원. 8만 뭐,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모만이 8만 원. 8만 원. 8만 이 8만 원. 8만 원. 8만 원. 8이 원. 8만 리모컨이야. 리모컨, 어. 리모컨. 거의 진짜 테이블 진짜 너무나 커. 한번 보려고. 이렇게 된시면 22만 5천 원. 대구 일단 가볍잖아요. 근데 튼튼해.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안. 안돼. 높이 조절은 안, 안 되죠? 높이 조절 안 돼. 이 정도 무게나 있는 높낮이가 다 제로 가능. 식으로 낮은 수로도 가능하고 높게도. 데 지 네. 가... 높낮이 가나지저 가능하니. 룸지저가나지저 가능하니. 룸나지 가능게가능최고 룸나지 하다 룸나지. 룸나지. 는나지 그리고 또나지룸트가하나 있네요 지룸나트 룸나지. 룸나지. 룸나지. 이 면인가요? 면 홈방인가요? 네, 이거 면인데, 네.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봄에 출시를 할 거예요. 내년 봄에 출시예요? 네, 두만가더필요니다 홀딩탑스, 월드샘턴까지, 컵한 마리 같은 거를 준비는거예요 이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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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는 요거 1인 용0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일부러 지금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이 50cm랑 60cm인 거두 가지가 있고요 길이는 지금 180cm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돼요? 금액은 요거 하나에 지금 해서 여기 1 4만 9천원에 있어요 1 4만 5천원 네 폭이 60인 건 15만 9천원 다 반까지 가요죠네 편하게 만져보시면 되요어게 이거 편할거야 편하지 이거 저기 살게 많아 우리 지금 모양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아, 야, 그 안에 잠글 수가 있어 어 여기 이너텐트가 따로 있네 어. 잘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 어, 놨어요 저... 사실 다인용이나 뭐좀 많으면 은다인용 저... 하면은 차 안에서 못 자니까 다 여기 이너텐트 저도 여기서 그냥 뭐야침도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오지도 않게. 어, 근데 이제 다 막아놨으니까 여기를 또 바람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메쉬가 이렇게 메쉬도 있고. 어 근데 괜찮다. 꼴대, 골대, 대를 근데 이제 세 개를 박아야 되고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 이쪽에 하나. 어. 그리고 뭐 연결은 이제 제 도킹 이쪽으로 하고 저기 하나 또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오토두얼 펠리스 종류는 너무 많아요 위에, 이에 뭐, 원투, 쓰리 포 뭐가 뭔지 하고거 같아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차박, 텐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땡기면 돼 땡기면 이게 쭉쭉쭉 이렇게 어, 되게 돼. 펄치는 진짜 카하니까 펄트에 카하니 어, 어게 <놀람> 백패킹이나 네, 아니면 간단하게 다닐 때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인용 이인 아, 일자만 조금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 될것 같고 이 길이가 상당히 좀 길네요. 네, 여기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키 크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앞에도 약간의 이런 공간이 좀 들어와 있어서 뭐 수납하실 때에도 원래 이런 텐트를 쓸 때는 뭐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초 미니멀이니까 수납 같은 거 여기다 하시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플라이가 플라이가 2분 플라이 같은데 지금 플라이가 두개가 되어 있네 그치? 이렇게플라이가 하나 더 있네 로프 플라이를 하나 더해줘고뭐 당시나 이러면 완전 완벽하게 소가 되겠네 10만원 후반대니까 뭐 괜찮습니다 배드, 킹엑스, 아, EX 프린 색깔이고요 진짜 큰게 나요 진짜 커요. 진짜 커지. 야,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커가지고. 이야, 진짜 큽니다. 개방감도 좋고. 괜찮지, 개방감도 괜찮지. 야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XIX. 이거, 이름이, 텐트가 이름이 x i x 야 텐트 폴대가 XIX 너무 이노텐트 귀여운 거아니야 겨울에만 해야 될것 같은데, 뽀동뽀동, 뽀동뽀동한 이거 뒤에 공간이 너무 작아졌는데, X 에어텐트입니다. 에어텐트는. 이거 4개 에어풀 4개로 커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음, 노텐트는 이렇게 걸어가면 사용할 수 있고, 이거 괜찮네? 색상이 검정색 옆 아이보리도 있네요 아, 그 개방감도 좋아요 메시창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구나 이너 텐트 난방 어, 텐트 그냥, 그냥도 쓸수 있고 겨울보다 간절기에 더 필요한 난방 텐트 그렇죠 달러도 잘안 가지고 다니니까 어, 요거 괜찮네. 그만 잘 켜놨어. 집에서. 집에서 계속 켜놨기 아, 아, 사이드 테이블 블랙 오드.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 이거 있다 이거 이쁘고 사이드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네. 괜찮네. 뭐야?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조금만 한겹치 이거 하나 사자. 이게 아니야. 이 이거 좋다. 또기 여기다가, 이기다 연결하는구나 이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이 여기다가, 이게 다가아래다가이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0 0가 여기다가, 여기다다 자, 아버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다3 9기다가다가 네. 지금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돔 쉘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비바돔이라든지 이그니스돔뭐 이런 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좀 다른 점은 위에 부분이 약간 요런 식으로 어 부엉이 모양인가? <웃음> 여기 저 저것도 돼요. 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있습니다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벤틸, 벤틸은 아까 이쪽을 이 양옆을 벤틸로 이렇게 양옆을 이렇게 벤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장을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육각형이네요 육각형 여기에 수납하는 오거나이저도 있고요 매시브 터널 텐트라고 합니다. 7m급. 어, 7m급. 텐트 본체 499,000원. 매시 스크린 139,000원. 그라운드 시트 45,000원. 이런 식으로. 7m급. 이야, 진짜 크다. 괜찮네. 텐트 괜찮은데요? 광활합니다 폴리 재질인 것 같아요. 폴리 재질인데, 어, 바깥에는 실버 코팅을 했고, 안에 거는 그냥 폴리 재질. 완전 폴리 재질. 4인이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미너 텐트구요. 앞에를 딱 보시면,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활한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부분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서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지퍼라서 이게 열어가지고 아 이걸 원래 이제 내려서 그냥 이제 밑으로 밑으로 이제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지퍼를 열면서 앞을 이렇게 들어주네요 어 괜찮네 매시망 판대 어1 3 9 0 0원이래매시 스크린이 거기다 필요하는 거구나 메시 아, 스크린 메시스크린은 이쪽 지퍼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쪽 지퍼를 활용해서 저 끝에까지 갔다가 어이 정도 이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실형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베이스에서 시그니처가 된 카피로 카피. 여기 사장님 얼굴이 쪽으로것 같아요. 여기에 뜨거운. 버터플라이 타도 안쪽에다가 폴대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작은 폴대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땡서 스크링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죠. 양 옆을 를 이제 붙서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팁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거 같아. 오레이 그러네. 어디서 많이 본프로그이네 많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진는 이제 서비스 같은 고하는 거. 그렇다면 이거 받야 되고, 이런식으로 요즘 많이 써요. 테이블 바로 옆에다 그냥 봐가지고, 처에 대해서 바로 넘어간다다면 그거를 쓰여요 요즘에 그렇진 않으시아요 항상 그냥 한손만8쳐놔 63만원 짜리를 53만 7천원. 그러니까 8000원 온도계로 되어 있어요 계속 되어 있네요. 헬리나면 보여 드니다 플러스 알트 플러스가 이게 요0만요0만 엄청 28만 2000 원이죠. 리 연속이. 그리고 크롭 오버 액트라이수나토가 까지 해서 지금 행가값 76만 5000원 이것도. 1사이즈가좋해져 있는 5입니다가사이즈가 좋은데 이즈가정해 있는 사이가이렇가 여기 사이정도만있으면은가사실우리가 그래도 어? 괜찮게 쓰가 정해져 있는 5사이즈가 정해져 이즈가 정해져 있는 5사이즈이가 정해져 가사이 컬러는 이렇게 오렌지, 보일러, 퍼플, 레드 6가지 있네요. 이거 좋다. 이런 거, 저 주차 공간만 되면 이런 거 하나 나왔어. 그지아탈로텐트좀 많이 나왔네, 이거아메로 아, 저희가, 저희가 안나오 떠오르지 않아?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있어. <웃음> 야, 있지, 있지. 이건 사이드가 있어. 이건 다 사이드가 있는 거야. 이게 어, 딱이네 이거 우리거잖아 우리 있잖아 시크 오토 텐트 359,000원 이런,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너무 안예쁘게 쳐져있어가지고 이거 더더 이거는 오히려 몸을 닫으면 더 이쁘네 어, <웃음> 몸을 닫으면 더 이쁘네 어5 <웃음> 0이야한 3인 정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이거 100, 100kg밖에 안되는데 일어나야 되겠어 이게 이제 라운지 셸터랑 비슷하게 생긴. 가격이 굉장히 저렴. 절반 가격. 28만원. 절반 가격. 그리고 이번에 날로 조그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한번트한거 날로 나왔어요. 오, 귀엽다. 15만원이래. 어? 15만원. 간절 기용은 짱는데4서 k 리 포트, 359,000원. 이야. 바깥은 일단 매력차가 너무 있어 자 입을 안 된다 자격은 딱 우리 네, 그 스타일이야 예, 아우, 색상이 너무 검정색, 어두운 색깔이라서 좀 아쉬운데? 약간 만 갈색 톤이나 이런 거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답을 올리려 이네 파킷빛이 더 났으면 더예뻤 겠다 음, 이거 지금 한자 할인하셔서 29만 9천원에 아 30만 9원이다 아 이거 봐네 여기다 폴드 끼워서 열수 있는 거잖아 음. 네네 얘도 이제 네. 그익스텐션기능가능하신지 야.. 몇시몇 시? 괜찮네. 여기 너무 저렴해서 괜찮네. 이런 걸로 했어야 되네.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이런 걸사사지서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가지고2 0몇만원이면 그냥 이걸로 어야되나 어, 응. 응. 한데, 한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블이 이거... 이 이거... 이 세븐 네. 테이블이 이렇게 네 9만 9천원 얘도 이데이 이것도 있다고? 우드 컨테이너? 셀프 컨테이너 야 5만 9천 진짜 싸다 이거 이게 제일 튼튼해 야 이거 되게 싸네 되게. 이거 다 저런 스네일 테 스타일의 그런 것들인데 비슷한 오. 테이블들이 많네 이있 여무서워죠 너무 봐요져 지금 아직 출시는 안된것 같아요 예약 판매 중좀콜라리트 디온 돈 텐트라고 하네요 강남의 어. 특별가 74만 9천원 음. 어.. 4m급이고요 한번 볼게요 13.5 <웃음> 13. 가볍기도 가볍네요 높이는좀낮은데 음. 네. 안에 들어가면 높죠 <웃음> 음. <그냥> 들어가면 괜찮네 <웃음> 음. <웃음> 음. 음. 여기 우레탄창 양력하 되어있고 이게 포함인가? 아 이거 원래 기종 장착이 우레탄창이네 우레탄창 그리고 메쉬 메쉬 양도 예, 여기도 메쉬고 메쉬기야 아래쪽도 하나 둘셋네 개가 다 메쉬 되고 아우 괜찮네 얘는 도킹되는 거 없어요? 도킹? 도킹은 모르겠어요 또 만들지 않을까 좋네어저거 뭐야? 이것도 출시 예정. 팀원 커버 세터. 이거 이런 뭐. 원터치 액션으로 흥게 설치하는 전방향 투명 천문 대형 세트. 오. 괜찮네. 와. 어 괜찮네. 포로리스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네요 <웃음> 이거 뭐야 에어 텐트도 나왔네 야 진짜 딸딸 출시 예정 A4 에어터널 텐트 8m급이네 와저기 이게 8m야 8m 8m와 3.7 그리고 높이 2m 15 이렇게 본체에 옥스포드 150대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웜그레이 색깔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래집이 네, 되어있습니다. 야, 에어풀이라서, 뭐,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 이쪽, 이렇게 되어있고, 이륜 쓸 때도 굉장히 크네요. 야, 이륜 진짜 크다. 이야, 이륜 너무 큰데? 진짜 커요. 이야. 어,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했나보다, 더 크게, 어태게 진짜 커요. 한 3m급 되는 것 같은데, 2m급이 3m 도는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도 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는 건보은것 같습니다. A3, A3 에어터널이에 이것도.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나,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있는 이런 식으로 사하는 맛,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엔파입니다엔 몬스터 파워포즈. 난가 되어있는 카페. 이게 뭐예요? 케이블. 아니 여기 가스 날 이게 날로야 어, 비싼 가스 날로야. 테이블 워터 플랫테이블 13만 8천원 고드테이블 8만 7천원 이런 그냥 8만원에서 1 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 넓은 거 넓은 거이 같은 경우는 19만 3천원에 플랫테이블 이밑또 포함이.. 어, 포함이.. 포함일 수밖에 없는 게 붙어있어요 1차형이 일관 포스터, 15.0m 국방대로 여기 만 원에 서툼한 것이 어떻게 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 이쁘다 밀리터리 테이블 17만 5천 원. 렛클리 테이블 17만 3천 원. 예쁘다. 이렇게 감정도 17만 원. 이것도 펜고요 아, 이다고 룩스 어? 아웃고 여기 풀잭이 있어가지고 음, 괜찮네요 이렇게 네. 근데 소티머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한 것도 그럼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음. 어. 사이즈 폴리제기이고 금액이 어때요? 음. 금액이 41만 8천원 필적이 있으니까 좋은데 요거는 아거는 A형 텐트인데 되게 대형이네 이게 열릴 수 있는 거 같아 아 이게 앞에다 이렇게 뺄 수는 있지 크림 네. 픽셀프 오프 이거 39만 6천 원. <웃음> 아이고 아이고 프로 이드의 스페 라여기 이랑 저희 는비 슷한 느낌 와이 드한 느낌 이 에요. 아, 이거 도형, 이거 도형 네게좋 습니다. 매각 8인이 저기 아름다운 시수있 도록 70년을달셨습 여기가 들어왔어 쉘터니까 노는 것만 하는 거고, 할인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잘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때문에 다시 힘들겠지만. 여기는 파티 컬러 들어왔네 파티 컬러? 아, 파티 색깔 있네. 파티 색깔. 바꿔야, 파티 <웃음> 색깔 바꿔야겠는데? 흐흐흐 <웃음> 흐흐 예쁘네 사투리 돌아다니네 칼에서 같이 있다고 했거든요 바람이 멀리 나가고 이제 아이들 있을 때 여기가 벌써 많이 뜨거워지지도 않는데 에 s <웃음> b 코스 두 개도 있어서 충간이 힘들지? 아니가싶 하드레버입니다 하드레버 의자는 의자랑 외건이랑 같이 입으니까 흐건으로 쓰고 의자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의자로 너를 위에팔아서 이렇게 딱 그쳐서 해변을 들어갔어요. 하하하하 다 지금 뭐 챙긴 거는 이와 디자인랑 비슷하게 생겼죠? 응. 2,55에 1 2 2 5 그리고 내려주고 2,25에 근데, 근데 뭐 이거는 한 2명 정도 잘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응. 여기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번길이랑 어.. 대방감을좀보고이 사이드 쪽은 널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이락이 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에, 이런 공간을 좀낼 수가 있다 여기가 수납하고 어, 이렇게 완전 간편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금액은 본체가 이 본품만 해도 15만 5천원이고 이거 플라이드까지 하면 2 3만원이요 괜찮은데? 꽤 괜찮은데 이거 트캔링하길래 엄청 좋겠네 A 텐트라요 A 텐트 2m 5 0 2 m 50 높이는 160 이거는 2m 50 5 0 옆에서 A 텐트고요 A 텐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텐트 A 텐트에다가 이, 딱딱이면 꽂아주시면 되는 것 같고 위에 플레 이렇게 꽂아서 자 여러분 끝까어 저도 이렇게 막 샀어요 자,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물품 있으시면 구매하러 나오십시오 10주년이라서 좀 볼거리가 좀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메이저 브랜드는 안 나왔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새로 신생 브랜드라든지 좀 중저가 브랜드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시면 꼭 나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